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합이 채널입니다. 자 오늘 분리 시떴어요. 분릿 그래서 이 분리 뽑을 하고 급하게 자 복비기 방송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들어가서 하나씩 볼게요. 자 동네 한번 그냥 한번 쓱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1 9명이고요 자, 신청자는 여전히 많구요 여기 합의차는 스모커님 아니면 킹사본님 여러분들 계신데 일단은 동맹을 생략하고 바로 뽑기로 가겠습니다 자, 뽑기로 갑니다 자 뽑기 바로 들어가고요 오, 공짜 뽑기가 있어요 공짜 뽑기가 있어서 1일1위에한정무어복기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탬피드사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렛츠고 자, 바로 탑니다. 원! 투! 여! 아 와, 진짜 개 쓰레기다. 와이는 운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야, 이거뭐 이래 아우 자, 이건 아닌것 같고 자, 이 블릿 한번 뽑아볼게요. 별로, 사실은 별로래요. 되게 별로라는데, 그래도 기분 내기 위해서 딱, 더도덜도 말고 50개만 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달려볼게요. 뭐 블릿을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갑니다. 하나. 하찌 쓰레기. 우섭, 쓰레기. 오통 해머. 자 캐버디 쓰레기 상디 쓰레기 요우삭 쓰레기 상디 쓰레기 안나올것 같은데 조니 쓰레기 안안나올것 같은데 초파 쓰레기 조라좀 준다 니코로빈을 준다 하 니코로빈이라 저는 분리 뽑으로하는데 지금 니코로빈 받았죠? 그래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니코로빈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비스 바운티러시 감사합니다 자 쓰레기 프라기 주시나요? 자또 캐버디 아주 캐버디로 끝장을 보겠다는 거면 자니코로빈 얻었습니다 여러분 80까지 올릴 수 있네요 니코로빈 정말 좋은 캐릭터다 추천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세요 분리뽑기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50개 날리고요. 스탬피드도 다했고요더 쓰기는 애매하고요. 자,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 이거 끝나기 전에 이걸 다 받고. 덱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덱한번 볼까요? 자 조합이에요 조합인데 아 애매합니다 이 니코로빈을 8 0일까지 올려주면 과연 쓸만한 것인지 에 대한 부분 애매하죠 그리고 어제 뽑은 스탬피드 스모커 여기까지 올려도 되는 부분인지 애매한 부분 댓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이상은 투자하기 애매합니다 왜냐면 블릿이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스네이크맨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마젤란이 나올 때까지 다이아 300개를 모아갖고 대기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새벽이라 지금 너무 졸려요 야, 얼른 마무리하고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스전투나 이런것도 많이 참여해보시고 하비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원피스 바운티러쉬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안녕